1996년 25살의 주식을 처음 하게 된 서경석의 일화는 동료 개그맨 이윤석과 여행을 가는 길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. 당시 너무 바쁜 스케줄 탓에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에 매진하던 그들에게 방송 펑크가 나면서 3일간의 달콤한 휴가가 주어졌다고 하는데요. 그 둘은 용평스키장으로 떠나던 중 앞차와 운행 간 사고가 있었고 차가 전복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고 싶었던 그들은 지나가던 차를 버어 타게 되고 차를 태워준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차를 태워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여의도에 잘 나가는 증권맨들이었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서경석은 주식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본인의 돈을 맡겨 투자를 진행했다고 해요. 그렇게 불과 6개월만에 2억 5천만원이라는 큰 수익금이 돌아왔고 서경석은 마포에 집을 사게 되었다는 에피소드인데요. 하지만 여기서 그는 투자를 본인이 하면 더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이후 직접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2억 5천만원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안은 채 주식을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